코뿔소를 잡아보겠습니다. 오늘도 여전히 주문서를 잔뜩 먹어볼게요. 주문서 없이는 못해. 나는 게임을 그닥 잘하지는 못하니까. 이제 마지막 임무. 알겠다. 놈의 사 해보자. 저, 저기 보이는가? 보인다. 쇼옹 쇼옹 아우 붕겨 니키는 얼마나 많니 니키 니피도 보여줘 쇽쇽쇽 아, 어, 넘어졌어. 너무 좋았어. 너무 좋았지. 이 상황에서. 할수 있어. 근데 할수 있어. 어. 아니. 할수 있어. 아, 씨. 아, 진짜. 한 진짜. 그래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여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이 아, 진짜. 아, 진이 아, 진짜. 아, 진어 아, 진짜. 아, 상태 다리가 왜안 돼? 띄 없어? 안 돼, 안돼 띄어 없어, 난 네, 네, 네 괜찮아, 괜찮아 잘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거의 안 써? 아, 이러면 제발 아리안 주인 습니다 삐삐삐삐 아 비로움 지게 돼 비로움 수 있어 뺄수 있어 괜찮아 죽어도 뭐할수 없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여왜 손가락 아니 조금만 넘겨 아, 진짜, d 오 n 네 상태 아, 진짜, 떠 o n t k n 이 w 아, 진짜, don't know. 아, 진짜, don't know. 어 진짜, 돼 o n t k n 네 w 아, 진짜, 진짜. 아, 진짜, 진짜. 안 돼. 짜지 마. 지 마. 아, 빨리 잡아야 돼. 뚜뚜또또또뚜뚜뚜 뚜뚜뚜뚜 나뚜뚜뚜뚜뚜아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 아네 대한 라인으로 너의 이름이 라인으로였구나 나는 코뿔소라 생각했지 <웃음> 내 귀에 들리는 건 물약 소리야 물약 물약 소리 뿅뿅뿅 물약 소리 빙결 아, 움 어, 여 어, 어, 어, 어, 어, 아, 아, 죽었어, 죽었어.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일반 퀴나 야겠어 바다 코끼리나 잡으러 가면. 누가 게이름이 였지 거대한 거